참 재밌어 저아전을 배워. 저아전. 중머리 그 저기봐야 안일이는 다음 주에 와서 배우고 저 소리를 잠깐 배워 이거 저아전이 굉장히 중보원. 소리가 좋아. 아까 그거예요 흥부가. 그 아까? 뒤에 5번 네. 흥부가 좋아. 아전에게 아, 맛싹 아, 단약 네. 아, 단양 아, 아, 받고 좋아하는 대목이야. 음 저아전 응. 응? 시작. 저아전. 거동을 보아라 음, 거동을 보아라 그렇지 거동을 보아라 거동을, 거동을 보아라 괴문을 5,6,7,8 찬콩 열고 괴문을 열고 열고, 열고 열고 열고 그렇죠 열고 열고, 열고 돈 단양을 돈 단양을 내어주니내어주니 불보가 내어주니 내어주니 파도 들고 시작. 금보가 받아들고 다녀오리다 평안이 다녀오 다녀오리다, 다녀오리다. 평안이 다녀오 평안히 다녀오 평안히 다녀오 자 이것도 자 금보가 받아들고 이거는 어떻게 쪼갰을까 이박식 쪽인 쪼갰 거야. 흥보가 받아들고 가기 박식 쪽에서 흥보가 받아들고 하나 둘셋넷 이렇게 흥보가 받아들고 다녀몰이다 다녀몰이다 시작 다녀몰이다 다녀는 어떻게 쪼갰을까 다녀몰이다 다녀는, 다녀는 이박으로 쪼게 오리다는 삼박으로 쪼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3분박으로 그러니까 다녀오리다 시작. 다녀오리다. 다녀오리다. 평안이 다녀오. 오 평안이 다녀오. 오 그러니까 평안이 다녀오는 다3분박으로 쪼개서. 평안이 다녀오오 이렇게 돼 있어. 평안이 평안이 다녀오오 시작. 평안이 다녀오오 다녀오. 이렇게. 그러니까 그4분음표를 어떻게 쪼개서세 있다는 표를 쪼갠 거야. 그러면 각 1박식이 돼, 고게 셋이, 이따른 표를 해서 4분 음표가 되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흥보가 앞 받아들고, 이건 반식 적인 거. 흥보가 앞 받아들고,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오오. 시작. 흥보가 앞 받아들고,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오오. 이렇게. 하나, 둘, 셋. 박금 좋아라고 하나 둘셋바큰 좋아라고 좋아라고 좋아라고 자 평안히 다녀오 거기가 말을 붙여가지고 빡빡하니 십일 십일을 11, 채웠다 이 말이야 순근력이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앞에서 세 박을 쉬는 거야 왜냐면 충분하게 호흡을 고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오 박흥보 좋아라고세 박을 쉬고 하나 둘셋 박흥보 좋아라고 박흥보 박흥보 박흥보 박흥보, 박흥보. 박흥보. 박흥보. 좋아라고좋아라고굿 그렇게 해야 돼 내가 보니까, 금당, 금당 선생님이 가, 보니까, 제일 그, 저기 봐요. 이렇게 말을 이렇게 낼때 강하게 내는 그 피치, 말을 할때 내는 피치, 이렇게 말 해서 음 높이 피치 내는 게 제일 좋아. 강하게 붙이면서, 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잘해. 좋아라고 이렇게 하는 게 음이 또락또락 살아있잖아. 그렇게 해야 돼. 하나, 둘, 셋, 봐 박흥 좋아 라고 이렇게 시작 하나 둘셋 박흥보 하나. 좋아, 좋아 라고 그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라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음을 내면서 꼭꼭 찍어서 라고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박흥보 이렇게 하박보 좋아 라고 이렇게 시작 하나 둘셋 그 자기들도 지금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그렇게 해야 돼좋아져 네. 거동을 보아라 시작 좋아져 거동을 보아라 그렇지 저기 저아전내곧 5, 6박을 쉬어주고 일곱 번째 박에서 거동력을 보아라 해야 돼. 저아전 시작! 저아전거동을 보아라. 잘한다. 해문을 5, 6, 7, 8 철컹 겨루고 그렇지 괴가 나와야지 첫방에서 시작 괴문을 괴문을 괴문을 기다리고 철컹 열고 아홉 번째 방에서 철컹 열고 그렇지! 열고 열고 그렇죠! 돈 단양을 내어주니 헤이! 돈 단양을 내어주 거꾸로 하고 현주는 거꾸로 했어 현주야 그게 아니라 돈 단양 여기 현주는 돈단 단양을, 거꾸로 올렸어. 그게 아니라, 봐봐. 단양을, 시작. 단양을, 그렇게 해야 돼. 돈, 단양을, 내어주니, 시작. 돈, 단양을, 내어주니. 내어주니. 내어주니, 내어주니, 내어주니. 그렇지. 보가 바도 <봐도> 들고, 흥가 바도 <은보가> <봐도> 들고, 흥보가 바도 <봐도> 들고, 흥가 바도 <봐도> 들고,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오오, 다녀오리다, 평안히 <봐도> 다녀오, 평안히 다녀오오, 평안히 다녀오. 그렇지 잘하시네. 세디단는 표현 을 너무 잘하셔 평안히 다녀오오. 평안히 다녀오오. 평안히 다녀오오. 평안히 다녀오오. 다녀오오. 다녀오오. 그거야. 이게 우리 말하는 것 같지 랩 같잖아. 평안히 다녀오오. 평안히 다녀오오. 다녀오오. 박흥보 초. 소, 헤, 밥그릇이 썩 나서서 썩 나서서 썩 나서서 썩그서서썩 나서서 썩 나서서 썩 나서서 송 나서서 송 나서서 송 나서서 나서서 나서 서서 so, 서서 s 서 so, s 서 서서 서 o so, s 반쯤 내려 o s 서 s 나서서 so, 서 o s 송나서서시다, 송나서서서서 그렇지, 서서, 그렇죠 송나서서, 서가 아니고 서 조금 내려, 서서. 송나서, 송나서서시다, 송나서서, 송나서서시다. 썩나서서 썩나서서가 아니고 썩나서서 시작 썩나서서 굿굿굿저 이게 동편제라 그런 목이 나와 성 나서서 이렇게 하면은 이건 서편제야. 응. 성 아, 나서서 그 고음이 나와야 돼. 성 아, 예. 나서서 시작. 성 나서서 어리시구나 어. 좋구나 시작. 어디시구. 좋구나까지, 오, 좋구나. 좋구나가 예, 좋구나가 열 번째 박에서 나오죠. 아홉 번째 탁 치고 좋구나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어디시구나, 좋구나 시작. 어디시구나, 좋구나.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아이고, 아, 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남자분들이 오시니까 남자분들 그렇게 결석자가 <웃음> 많은데 결석자가 많은 대로 그래도 새로 천선 그래도 잘해서 좋고 우리 금능님이 수업에 참가하시면서 <웃음> 음, 음. 좋은 점이 뭐였어? <웃음> 선생님. 금당 선생님이 자, 좋은 점이 시너지가 났어. <웃음> 시너지, 아유, 여러분들이 시너지, 좋았어. NH, NH,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한번더 하고 이제 끝내 요거. 저아전 음. 거동을 보아라 시작. 저아전 기다리고 거동을 음. 보아라. 보아라 괴물을 기다리고 천경조로고. 철을 검 열고 돈단 양을 내어 주니, 헤이, 돈단 양을 내어 주니, 흥보가 받아들고 다녀고리다 평안히 다녀오오. 흥보가 <목소리가> 아, 반도 아, 들고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오고 하나 둘셋 박흥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구공님. 네, 네. 네. 아, 공수 배대. 수고하셨어요. 아, 수고하셨어요. 아.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 춤을 추어야겠네요. 네, 네. 춤은 다음 주 춥시다.